공은 리버스로 쳐야 돼요? 아니면 더블로 쳐야 해요? 이런 공은 이적구에 방수가 좋기 때문에 리버스든 더블이든 일적구보다만 빨리 오면 득점에 문제될 건 없을 거야 다만 내 공이 쿠션에 가까우니까 리 올리는 거 치면 될것 같다 아직 안올린야 밀릴까 봐 너무 잡아줘 좀! 오야 르아사리 본 당구가 개 떡같이 쳐도 찰떡같이 들어가냐? 야! 이 곡마저 못 치면 이제 당구 고만 치자. 트랜스. 아이고 겨우 개시했네 아휴 <놀람>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간만에 디펜스 제대로 됐네 모험 펜스? 당겨놓기만 하면 되는 딩 끌긴 끌더라도 종은 누가 뺄거냐 그 말이야 그건 하늘에 맡겨야지 흠 우당탕탕 난리났네 그만 보고 들어와 앉으시오 조금만 더 조금만 아니 자네는 공이 가고 있는데 들어오라 그랴왜 어이 자네 이쪽으로 옆돌 안친가 저 그거 못당겨요 그럼, 저쪽으로 돌려야지. 길게 만들 자신이 없어요.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. 자포자기 당구 치면 쓴단가? <웃음> 내비둬요. 어차피 버린 당구. 이것저것 해볼라니께 아이고, 완전히 마탱이 갔네 에이, 그, 집에 얻능 보내줄게. 집에 가서 푹. 어? 가긴 어딜 가요? 아직 안 끝났는데? <웃음> 아이씨 와우, 아, 잘 치요.